자 안녕하십니까 덕쿡배드민턴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많은 여성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후이 백핸드 자 후이 백핸드 볼 처리 교정 영상입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교정 전과 교정 후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자 일단 교정 전이에요 교정 전에 보시면 이렇게 어깨로 어깨와 팔꿈치로 이렇게 패대기 치죠 패대기 치고 이얏 이얏 나 힘으로만 칠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교정 중간 영상입니다 자 이제 손목 쿠킹과 그 다음에 그립 응용 자 후위쪽에서 그립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립 응용을 시키고 스윙 궤도를 만들었는데 타점 잘 맞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정 후 영상 자 이제 어떻습니까 자 임팩트 순간에 어떤 타이밍도 그렇고 자, 스윙이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자세에 있어서 이제 손목 코킹과 그 다음에 돌아 나오는 스윙 궤도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교정이 잘 되었죠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립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자세를 따라 해도 그 스윙 궤도가 손목을 사용할 수 있는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본 그립이 아니라 이런 타점에 따라서 그립을 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 셔틀, 볼에 대한 채공 시간은 이 팔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반드시 도움을 드려야지 이런 안정적인 타, 타점을 어,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교정 전, 자 교정 후 영상 보시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달. 고달. 응.